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남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남북이 사라져 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독일을꼭 이루어야 할것 같아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DMZ 청소년 평화 통일 체험 교육은. 민족의 운명인 평화 통일의 미래를 그리는 또 다른 평화 순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전쟁 때 이제 해치 해주신 분이 분들 계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을 수 있고 나하고 생겼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봐. 아, 아까 우리가 요 마을에서 국경선평화학교는 평화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DMZ 분단 현장 체험을 통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정립시켜주고 DMZ 생태계 체험을 통한 생명, 평화의 감수성을 증진시켜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평화 리더십을 향상시켜 줍니다. 위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남한이랑 되게 가깝고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빨리 통일을 해서 북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DMZ 청소년 평화 통일 체험 교육은 강좌와 글쓰기, 체험과 놀이라는 기본 틀 아래 다양한 체험 교육으로 뜻 깊은 시간을 갖게 해 줍니다. 특히. 생명평화술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우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DMZ 평화 술래다! <웃음> 우리나라사랑합니다 국경선평화학교는 한반도 DMZ 비무장지대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